네 안녕하십니까. 플로토스 콩콩입니다. 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어, 주요 일정 그리고 주요 이벤트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 어, 차트 분석을 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제도 마찬가지로 현지 시각 어, 3월 12일 그리고 어, 오늘 한국 시간으로 3월 13일에 예정되어 있는 어, 이벤트들을 어, 살펴볼 거고요.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종목들이 트론 그리고 비트토렌트 아크 뭐 신디케이터 이렇게 있었는데 트론이랑 비트토렌트 말고는 그렇게 뭐 가격에 영향을 줄 만한 그런 이벤트들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차트에서는 그렇게 영향이 크게 나온 것 같진 않고요 일단 오늘은 몇 가지 이벤트들이 꽤나 차트에 영향을 줄 만한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뉴스들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차트도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 어, 더타. 더타. 더타라고 하네요 어, 서타? 세타? 어, 티치 발음으로 나와야 되는데 어렵네요. 아무튼 어, 더타는 메인넷 토큰 수업과 더타 퓨어 에어드랍을 위해서 어, 3월 15일에 메인넷 론칭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3월 15일에 메인넷 런칭 그리고 3월 12일에 스냅샷을 진행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 더타 스냅샷이 진행된 다음에 이제 더타 퓨어가 더타 퓨얼이죠 퓨얼 더타 퓨얼이 에어 드랍이 된다고 하네요 얼마 전에 더타가 업비트에서 상당히 많이 올라섰는데 아마 이 이벤트 때문에 미리 아마 선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충분히 더 오를 수도 있을 만한 그러한 이벤트라고 볼수 있는데요 좀 조심해야 될게 어, 이전에 에어드랍 이벤트들은 어, 실제로 상장 어, 그 실제로 스냅샷 이전까지 펌핑이 상당히 많이 나오다가 어, 스냅샷 지금 돼서 이제 사람들이 실제로 스냅샷을 찍으려고 하면은 이제 그 토큰이 묶여야 될거 아니에요 지갑에 지갑에 묶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까지 펌핑이 나오고 스냅샷 시작되자마자 바로 덤핑이 나오는 종목들이 많았어요 대표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덤핑 물량을 내보냈던 이더리움 클래식 그리고 칼리스토라는 코인이 그때 어 사이드 체인으로 나와서 에어드라이이 됐었는데요 어 결국 얘는 상장을 하지 못하고 어 지금까지도 그냥 곁다리로 남아있고 엄청난 덤핑 이후에 망했죠 결국 이더리움 클래식은 그래서 어 더타 같은 경우도 지금은 이러한 움직임을 좀 조심해야 을 돼요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도 음 거의 작년 이맘때 였던 것 같은데 어, 이 스냅샷 이벤트 앞두고 엄청난 펌핑을 만들다가 결국 스냅샷 이후에 바로 어, 떨구는 그러한 모습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어, 이러한 어, 더타 퓨어 얘가 상장될지 안 될지도 아직 모르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트를 한번 볼까요? 차트. 더타. 자, 지금 보시면은 펌핑이 상당히 어, 오래전에 시작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고점에서 계속해서 조금 가격을 유지하고 를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펌핑이 많이 나오긴 했어요 한 30% 가까운 펌핑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여기에서 300% 가까이 올랐다가 지금 한 210% 300%에서 210%까지 왔네요 그래도 200%가 어디야 200%가 어딥니까 지금까지도 여기 이전에 펌핑했던 그러한 가격대를 잘 아직까지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금 이게 상장 이 후에, 상장 이후에, 이제, 바닥, 바닥 만들고, 이제, 본격적으로 펌핑을 했는데, 어, 아무래도 스냅샷 이벤트를 앞두고 선반영 되어서, 어, 선반영 되어서, 어, 펌핑이 나왔다라는 걸알수 있듯이,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어, 이전과 다르게, 어, 펌핑 물량이 상당히 많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20%, 지금은 고점 대비 한 30% 가까운, 3 0로 펌핑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희망적인 것은, 어, 이전 고점, 이전 고점인 약 160, 160원, 160원 수준에서 지금은 어, 지지를 조금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웃음> 그래서 추가적으로, 어, 추가적으로 반등을 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반등을 한 다음에 타겟으로 삼을 수 있는 지점은, 그냥 심플하게 딱정구점이 되겠죠, 정구점전고점이 어, 된다라고 하는 뜻은, 이제, 어, 이렇게, 만약에 스냅샷 이후에 한번더 펌핑이 나온다 라고 하면은 이제 220원까지는 타겟으로볼수 있는데 아 조심스러운 자리이긴 하죠 조심스러운 자리이긴 합니다 여기가 깨진다고 하면은 이제 차례대로 이렇게 부수면서 가겠죠 140원 그 다음에 100원까지도 충분히 위협을 할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음 지금은 어, 가격이 반응을 좀, 충분히 좀 받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요 <웃음> 스냅샷 얼마 안 남았습니다 스냅샷 얼마,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스냅샷 직전까지는 가격을 유지하다가 본격적으로 스냅샷이 된다. 스냅샷을 하려고 하면 묶여야 될거 아니에요. 물량 물량이 묶인 다음에 덤핑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되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좀 던지기 시작할 수도 있어요. 스냅샷을 스냅샷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덤핑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더타 어, 같은 경우는 조금은 조심을 해야 될것 같아요. 어, 한국시간으로는 13일 공사시네요. 13일 공사시 내일 새벽 공사시 어, 그러니까 지금 더타 홀더 같은 경우 더타 이벤트를 모르시고 그냥 어, 그냥 차트만 보고 예전에 사나왔던 물량이 아직까지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 지금은 조금 조심을 하시고 그리고 충분히 이익시절을좀 해야 될 그런 타이밍이 왔다고 어, 보여지네요. 조심해야 될 상황입니다. 어, 이벤트가 뭐 원래 어 이벤트가 예정이 되어 있었고 그에 따른 선반영으로 봐야죠. 그리고 이벤트가 앞자 이벤트가 지금처럼 미리 예정되어 있던 로드 웹상에 예정되어 있던 이벤트들이 발생한다고 해서 어, 갑자기 막 오르거나 하지는 않은 장이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더 타봤고요. 그다음 호라이즌 어 호리젠이라고 있나 저거를 호라이즌이라고 하다 옛날에 저번 중과에도 한번젠 나왔던 것 같은데. 자, 아무튼 호주 시드니에서 미업을 한다고 하네요. 요새, <웃음> 여태까지 봤던 미업 관련 이벤트들은 어, 가격에 큰 영향을 그렇게 미치진 못했었던 것 같아요. 제격으로 그래서, 어, 3월 12일 18시에서 20시 사이에 어, 이벤트가 열린다고 합니다. 이게 아마 현지 시각 기준이니까 아직 열리진 않은 것 같아요. 미업이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볼게요. 그때 아마, 그때 아마 젠을 봤던 게 저번 주쯤이었으니까, 저번 주쯤이었으니까, 한 이때쯤이었겠네요. 어, 뭐큰 차이는 없네요, 가격에. 자, 지 같은 경우는 이 가격이 상당히 중요해졌겠죠? 중요해졌겠죠? 이 가격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일단 고점을 낮추고 있어요. 고점을 낮추고 있고, 어, 동일한 선상에서 지지를 유지를 해, 해주고 있다. 고점을 낮추고 지지를 동일한 가격에서 한다 라고 하면 디샌딩 트라이앵글 패턴을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매도가 점점 강하게 눌려지는 그런 형성으로 볼 수가 있고 오히려 받쳐지는 매수세는 동일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어, 비트 차트인데요. 비트 차트인데 <웃음> 저게 지금 자릿수가 어떻게 된 거야? 어, 두 개인가요? 두 개면은, 어, 139,700 사토시인가 그쵸. 139,700 사토시 어, 그냥 체크를 해드릴게요. 그쵸. 어, 여기 자릿수를 맞출게요. 음, 136,600. 여기 가격이 깨진다고 하면은, 이제, 어, 이제, 은봉이 좀 크게 나오면서 크게 나오면서 좀 덤핑이 나올 수도 있어요. 어, 미덕 관련 이슈인데 지금은 어, 별다른 어, 별다른 차트에서 별다른 뭐 희망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작 얘가 깨지면 어, 여기까지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 거뜬히 갈수 있다. 그러한 지점으로 보입니다. 대략적으로 한 7%? 6% 정도 하락을 할수 있는 그런 구간이네요. 자, 그래서 젠 같은 경우는 조금은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이 얼마 전에도 미슈가 있었는데 계속해서 좀 뉴스를 거리를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한, 하고는 있네요. 하고는 있는데 차트상으로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네요. 어, 반대로 지금 이, 이 구간에서는 이 구간에서는 만약 이 가격을 좀 지킨다 그러고 나서 결국에 얘를 뚫어낼 수도 있는 가능성이 없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일단은 전고점인 15만 사토시 정도를 타겟으로 잡을 수는 있겠네요. 그쵸 여기에서 어, 극적으로, 극적으로 반등에 성공한다라고 하면은 요 어, 부분까지는 좀 타이트하게 잡읍시다. 어, 더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수적으로 잡는다고 하면은 14만 6,900. 이거 어, 조금 널널하게 잡는다고 하면은 요 어, 가격까지 15만 3,000 사토시까지는 어, 타겟으로 잡을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매수를 받는다, 지금 시점에서 지표 자체는, 어 지금은 MACD 같은 경우는 영선 밑에서 바닥을 치고 나서 영선 돌파 후에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해요, 4시간 봉에서. 그래서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간다라는 관점으로 매수를 받으시는 분들은, 어 타겟을, 타겟을 이두 가지 포인트로 잡으셔야 되는 거고, 손절라인 잡기는 오히려 어 좋죠 예 이전 반등 지점인 이 지점을 깬다고 하면은 어, 깬다고 하면은 바로 그냥 탈출을 하면 되겠죠 손절가가 대략적으로 13만 5천 13만 5천 사투시 정도 되네요 만약에 깬다 다 깬다 라고 하면은 여기에서는 한번 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볼수 있습니다 젠 자, 미더업 관련 이슈는 차트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진 않고 있어요. 지금 시장에서는, 현 상황에서는. 자, 그 다음, 그 다음 뉴스. 자, 피어코인, 피어코인, 피어코인이 0.7 버전을 공식적으로 출시를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0.7 하나 버전 하드포크는 3월 12일날 예정이 된다고 합니다. 자, 공식 버전 출시랑 그리고 하드포크가 진행된다고 하는데 어 현지 시각으로는 12일 12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늘 저녁 9시네요 어. 그래서 지금 하드포크 관련된 이슈는 상당히 차트에 큰 영향을 줄수 있는 어, 가능성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어, 차트를 조금만 자세하게 볼게요 자, 일봉차트입니다 일봉차트인데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이긴 해요 피어코인 피어코인 같은 경우는 이전 이전 쌍바닥 지점에서 이전 반등 지점에서 지금은 어, 한번 뛰어 오른 다음에, 이 뛰어 오른 다음에 주요 매물대 지점에서 저항을 받고 어, 살짝 주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심플하게 보면은, 어, 요러한 구간에서, 이러한 구간에서, 이러 구간에서 계속해서 영향을 어, 유지를 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약한 어, 10%? 어, 10% 정도 가격의 갭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박스권에서 영향을 계속해서 받아가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인데 지금은 요 구간에서 매수를 충분히 받아 볼수 있는 지점이긴 합니다 매수를 충분히 받아 볼수 있는 지점이긴 한데 어, 하드포크 관련된 이슈가 예전 같은 경우 였으면 은 하드포크라고 하면 은 무조건 에어드랍 스냅샷 이후에 에어드랍을 진행해 가지고 어,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 홀딜을 한다 이렇게 인식이 됐었는데 요즘에는 뭐 하드포크가 워낙 많이 진행되고 별 의미 없는 하드포크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뭐 차트에 큰 이슈를 주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 조금은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구간에서, 어, 요구간에서의 예, 움직임에 좀 주의를 해야겠죠. 어, 비트 차트고요. 마찬가지로, 자, 만약에 10, 어, 13, 804 토시, 박스권 상단이 13, 804 토시를 뚫는다. 위로 뚫고 간다 라고 하면은 라고 하면은 충분히 타겟을 조금은 넉넉하게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나오게 되죠 대략적으로 한 40% 가까운 그러한 상승률을 어, 기대를 해볼 수도 있는 자리로 보입니다 그렇죠 이런 자리들 자 그리고 바닥권으로 한번더 가고 나서 어, 여기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반등을 한다라고 하면 은 진짜 좋은 매수 타이밍이 되겠죠 요구간 어, 그리고 간에선 진짜 좋은 매수 타임입니다 뭐 이탈한다고 하면은 이탈한다고 하면은 뭐더 이상 볼건 없겠죠 어, 여기서 굳이 어, 새로운 바닥을 예상을 해 가지고 어, 바닥을 잡고자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 조금 참고를 참고 자료를 드리자고 하면은 1.13 또는 1.27에서 1.27 확장 비율에서 반등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그러한 어, 케이스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9 6 0 4 사토시 9 6 0사 토시까지는 여기에서는 충분히 새로운 바닥을 예상하고 매수를 받아 볼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격들 조금씩 체크를 해 보세요 이런 가격들 체크해 보시고요 어, 지금은 비트렉스 밖에 상장이 안 되어 있는 걸로 보여요 업비트 비트마켓에도 검색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비트렉스에서만 지금은 어, 조금 활용을 할수 있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비트렉스가 예전만큼 그렇게 어, 대중적이지는 않은 거래소기 때문에 실제로 이거를 전략을 어, 활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뭐 극히 드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트로니 시라는 코인을 에어드랍해 준다고 합니다. 어, 마이 위 씨는 위씨 위시 또는 이오 씨 씨, 이오스 이 씨라는 코인도 있나 봐요. 그리고 트론 보유자에게 트로니 시를 에어드랍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뭐위 씨, 위 씨, 위 씨, 이오스 이씨다 어, 제끼고요. 어, 트론 보유자들에게 트루니시를 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은 트론 홀더들에게 어, 트루니시라는 코인을 주는 건데 지금 어, 그 만트론당 하나의 트루니시를 준다고 하는 걸 보니까 어, 꽤나 가격이 좀 있나 봐요 트루니시라는 게 그래서 일단은 에어드랍을 준다고 하는데 트루니시가 어디 상장이 되어 있나? 트루니쉬라는 코인은 저는 처음 들어보네요. 트루니쉬 이기나 한 건가? 트루니 아직 뭐 상장이 되거나 한건 아닌가 봐요. 트루니쉬라는 코인이? 그렇죠? 내가 못 찾는 건가? 어쨌든 어. 우리는 궁금한 게제 트루니쉬가 아니고 트론 트론을 실제로 홀더하는 사람들이 적어에 대한 에어드랍을 신경쓰고, 어, 그게 실제 차트에 반영이 되는가, 트론 차트에 반영이 되는가를 알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트론 워화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트론 워화 차트인데, 아, 이거는 제가 기존에 한번 쭉 보다가 트론 관련해서 어, 하모닉 패턴으로 그려놓은 그 자료입니다. 하모닉 패턴. 하모닉 패턴 중에, 아, 5-0인, 5-0 패턴이라는 자료예요. 5-0 패턴. 자 오디션 패턴은 기본적으로 어, 샤크 패턴과 거의 동일합니다. 샤크 패턴 샤크 패턴에 나오고 샤크 패턴의 PRG, 샤, 샤크 패턴 기본값에서 PRG가 형성이 된 다음에 어, 되돌림을 받아요. 되돌림을 받는데 되돌림 비율 0.5에서 다시 반등을 하고 상승을 이어 나간다 라고 하면은 어, 여기에서 어, 50%선에서 다시 반등을 이어 나가는 그러한 어, 블리쉬 패턴이 만들어지면서 오디시형 패턴이라는 어, 새로운 하모닉 패턴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지금은 오디시형 패턴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예상을 했었던 게 3월 초였어요. 3월 초인데 아직도 이 요, 요 자리에서 계속 굼뜨게 어, 계속 꾸물꾸물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디시형 패턴 지금 오디시형 패턴을 확신을 못하고 있는 게이 어, 이, 하모닉 패턴은 그냥 그 꼬리 기준, 종가 기준으로 고가 저가 기준으로 그 하모니 패턴이고요 그리고 지금 오대시형 패턴에서의 여기 0.5선 되돌림은 이파동의 어, 어, 종가 기준으로 그 되돌림선입니다 여기에서 이만큼의 되돌림 그러니까 지금은 기준이 좀이중잣대로 되어 있어서요 어, 지금은 좀 주관적인 해석이 어찌하나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자리로 보고 있어서 조금 신중하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요구간이 근데 솔직히 어, 매력적인 매력적인 반등 구간으로도 볼수 있는 매물대 자리이기도 해요. 그렇죠? 어, 실제로 오대 시점 패턴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음, 그래서 트론은 계속해서 좀이이 이 자리를 25원 어, 이 부근에서의 자리를 저는 조금 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트론과 관련된 지금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비토렌트 에어드랍 그리고 아까처럼 뭐 트론 이시 에어드랍 그러니까 트론 트론 홀더들에게 계속해서 조금 어, 동기부여를 줄수 있는 이벤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 차트에서 반영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만약에 이 가격을 지키고 반등을 한다라고 하면은 차례대로 차례대로 어, 이 저항선들 뚫고 가겠죠. 최종적으로는 요 디지점 40원 정도를 뚫고 나서야 이제 본격적으로 어, 추세 전환을 이뤄냈다라고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큰 것점으로는 큰 관점으로는 뭐 헤드 앤 숄더 패턴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그러한 움직임이에요. 그러한 그림이죠. 트론 같은 경우는, 그렇죠? 기울어진 어, 목선이긴 한데, 기울어진 목선이긴 한데 종가 기준으로 그렇게 되면은 거의 수평에 가까운 그런 목선이기 때문에 그쵸? 결국에는 어, 결국에는 이 40원에서의 반등 여부가 40원이 아니죠. 25원에서의 반등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 5대 시형 패턴도 한번 어, 이 시간을 통해서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대시형 패턴 이렇게 더블, 똑같이 더블, 더블, w, w x y d 뭔 소리죠? 어, xabcd 패턴 어, xabcd 패턴인데 오대시형 또는 그 샤크 그리고 사이퍼 패턴에서는 x가 아니고 oab oxoxabc 그 다음에 t 어, t 여기에서 PRG가 형성이 돼 여기가 PRG가 되는 거예요. PRG. 그쵸? 똑같이 XABC, XABCD. 그리고 여기서 PRG가 형성이 되는 건데 어, 하나 더 가야 되니까. D에서 PRG가 형성이 되어야 되니까 어, O를 더 붙이는 거예요. O, XABCD. 그래서 여기에서 0.5 0, 0 되돌림을 주고 가는 5대시형 패턴이 여기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걸로 조금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5대시형. 기준이 조금 이중자 되기 때문에 조금은 강하게 어필할 을수 없는 그런 자리이긴 한데 그래도 요만큼의 그 오차범위는 인정이 될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 5원 트론은 25원이 포인트다 핵심 25원이 트론 포인트다 20원 깨지면 뭐 여기까지 가겠죠 한 20원까지도 가겠죠 네 그래서 트론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트론 지금 이벤트 콘텐츠 만들면서 지 이벤트 문서 콘텐츠를 만들면서 네번 정도 나온 것 같아요. 트론. 마케팅을 잘하기 때문에 어, 이, 이 사람들이 마케팅 빼고는 시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이벤트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트론. 오늘의 그래서 핵심 종목은 트론이다. 어, 트론이다. 자 이렇게 어, 오늘 어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그런 종목들 차트 한번 살펴봤고요. 아 원래 오늘 오, 오후에 이제 어, 아프리카 스트리밍 그리고 줌을 통한 스트리밍 예정되어 있었는데 어, 사정이 좀 생겨서 계속해서 사정이 생기네요. 사정이 생겨서 어, 오늘은 좀 못할 것 같고요. 내일 또 이벤트 분석 컨텐츠로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좋아요랑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어, 더욱 양질의 컨텐츠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어, 오늘 언급한 조목들 차트 한번 어,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